저뿐만 아니라 많은 평론가와 관객들이 블랙 호크 다운을 지금까지도 최고의 전쟁 영화로 봅는데요. 오늘은 블랙 호크 다운의 최고의 전쟁 영화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등을 연출하고, 글래디에이터, 마션 등을 연출 제작하였으며. 1979년작 에일리언으로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 수상, 미술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로는 2001년 아카데미 작품상, 남우주연상, 의상상, 시각 효과상, 음향 효과상 등의 다섯 개 부문을 수상하며 성격 떨어운 워슬 크로우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기는 기염을 토합니다. 201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영화 마션으로 7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됩니다. But I'm still alive.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요. Surprise. 라이언 일병 구하기, 퓨리, 핵수고지, 애나미에트 게이트, 씬 레드 라인, 던케크와 같이 뛰어난 전쟁 영화들이 있지만 이런 2차 세계 대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영화들과는 다르게 블랙호크다운은 1993년 소말리아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비해 비교적 오늘날과 가까운 무기들을 볼수 있고 민간인과 반군을 구분하기 힘든 신의 한가운데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앞에 언급한 작품들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2001년 개봉한 이후 아르마딜로, 버트로커, 자이드 등 수준 높은 전쟁 영화들이 나왔지만 블랙홉다운처럼 전투 자체의 긴박감이나 전투신의 화려함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가에서 헬기와의 협동 플레이 게릿슨 장군의 뻘짓, 각지에서 날아오는 rpg 등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전투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이 영화의 주연은 전투 그 자체이고 모든 배우들은 조연인 느낌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에서는 90년대 이후의 미군의 신식 무기들을 꽤나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사용된 소총으로는 M16의 개량화 버전인 N16A2, M723 계열 소총에 파밍을 열심히 했는지 온갖 걸다 붙여놨죠. 사용하는 헬기로는 UH-60을 특수부대용으로 개조한 MH-60K입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에서 1993년 모가디시 전투에 실제 투입된 기체 4대를 가져와 사용했다고 하고 배우들도 실제 군인처럼 보이기 위해 실전 훈련을 받았다고 하니 그래서인지 누구와는 다르게 군인 역할이 어색해 보이거나 어울리지 않았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떨어졌다는 얘긴데 게아데 이게 대탄이라 그러는데. 탄 아니에요, 이마병 30분 정도로 계획된 아이린 작전. 작전은 간단히 말해 소말리아 방군의 심장부로 들어가 반군의 지도자인 아이디드의 수족들을 기습적으로 납치해 오는 거였습니다. 초반에는 헬기, 험비, 델타, 레인저 부대들을 보여주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작전입니다. 뭐 기분 탓이겠죠? 계획 수립. 작전 전개, 탈출까지 길어봤자 작전 수행시간이 30분 정도인 아주 간단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작전이 시행되고 머지않아 이 작전이 미 육군 역사상 최악의 작전이 될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게리슨 장군의 명령은 계속해서 한발 듣고 헌비를 탄 인원들은 죽어나가고 불뿔리 흩어지는 레인저와 델타 부대원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이 작전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긴박한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우애와 휴머니티 입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영혼과 역사 정치적 이유들을 내쫓아버리고 전우애와 휴머니티를 기본으로 전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영화는 단순히 총싸움에 그치는 영화가 아닌 그 이상 즉휴머니티를 지향하는 영화가 된다 할수 있습니다. 대신 싸울 수 있는 영광을 주는 전우 고맙다 전우 새끼야 전우를 위해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요 가족 y 대한 사랑을 보 e 주기도 합니다. 혹시나 길을 잃을까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죠. 용케 살았네. Oh! Fucking... <목소리> <목소리> 여섯 번째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가 진행되기 전 소말리아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알고 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영화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92년에서 93년까지 미군의 대규모 파견으로 소말리아에 잠시나마 평화가 오게 되고 미국 경제를 중시했던 클린턴 정부는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던 소말리아에서 발을 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부대를 모두 철수시킵니다. 그러고서 두달뒤 한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 2만 8천명이 소말리아로 파병되었고 이후 아이디드와 파키스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이디드군이 매복에 당해 파키스탄군 2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유엔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에 스웨덴, 루마니아 등 여러 나라들이 병력을 철수시키자 아, 미군은 아, 어쩔 아, 수 아, 없이 아, 단시 아, 본격적으로 아, 개입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민간인 노폭이 이어졌고 인간인이 대규모로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를 본 소말리아 사람들과 반 아이디드파 부족들이 미군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아이디드군에 가담하기 시작하죠. 이에 미군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고 아이디드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총지휘한 게리슨 장군은 대낮에 들어간다는 점과 적의 중심부로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M1 에이브람스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AC-130 공격기 등을 지원 요청하지만 클린턴 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로 중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기에 모두 거절당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게리슨 장군은 작전을 진행하지만 결과는 알다시피 이후 게리슨 장군은 당연히 사임하고 국방장관 에스핀도 사임합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후에 아이디드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차 워싱턴 DC로 오기도 했으며 대통령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97년 7월에 다른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8월 2일 공식 사망합니다. 이후 수많은 정치세력과 외세세력이 대립하며 지금도 알다시피 소말리아 상황은 개판입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은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정치, 역사적 이야기를 배제하였지만 전후 맥락을 알고보면 더 생생하고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블랙호크다운은 감각적이지만 리얼한 영화라할수 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에서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의 비교적 무명시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 역을 맡은 올랜드 블룸은 블랙호크다운에서 토드 블랙번 역으로 나오고요 바로 옆에 이완 맥거리거도 나옵니다 로우에서 헥토르 역을 맡은 에릭 바나는 델타 부대원 후트 깁슨 역으로 나옵니다 왕자의 게임의 제이미 라니스터 역의 니콜라스 코스트왈드는블랙호크 다운에서 게리 고든 역으로 나오고요 비중은 거의 10초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등이 매우 가려워 보이는 매드맥스의 톰 하디입니다 블랙호크 다운에서는 랜스 트윈블리 역으로 나오고요 이외에도 지금은 유명해진 많은 배우들이 영화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니 하나씩 찾아보는 소소한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상 7가지 이유로 최고의 전쟁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을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블랙 호크 다운 스토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모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